스토포스의 외형적 특징은 2.7m의 키에 무게는 58kg 정도이며 5개의 칼라 같은 다리와 인간의 두개골로 보이는 꼬리는 방흥자를 때려죽이는데 지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방흥자를 사냥하지 않고 프로트룸의 독수리처럼 몇 시간, 며칠에 걸쳐 잠재적 희생자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데 희생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칼라 같은 다리를 사용해 시체가된 희생자를 참수하고 잘려나간 희생자의 머리를 꼬리끝에 부착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스콜프스가 인간의 두개골을 소유하게 되면 지능이 대폭 상승하며 1 5 m 반경내에 있는 인간들과 텔레파시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목이 잘린 희생자의 기억으로 재구성되지만 스콜프스가 막연하게 이해한 스토그픽 언어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개골 내부의 뇌뇌물질이 계속해서 분해됨에 따라 향상된 지능은 물론 텔레파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크루프스는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백룸을 떠돌게 될 것이고 목을 베는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스콜프스의 조롱이 담긴 메시지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소중한 머리를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